정우가 그때 도군했어 너랑 밥 먹으러 다녀. 어.. 너.. 근데 어, 어. 어, 뭐, 예? 예? 완전 예인경이 하시네. 유행경이요 그건 맞잖아. 네 예, 맞습니다. 편식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거 어, 맞잖아. 닭도 물에 빠진 거안 먹고. <웃음> 치킨은 먹고. 너랑 밥 먹으러 다니는 힘들 대 보통 고기만 먹으면 되는 거야. 메뉴 고르긴 편합니다. 무조건 고기만 먹으면. <웃음> 김치찌개나 이런 거? 네. 예. <웃음> <웃음> 그런,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맛있으세요. 터진 왜? 정원야 지금 삐졌어. 또? 커피에 스킨 넣어줘. 야, 진김서진 실체 내가 진짜 안 먹고 말한다너 라임스티비예요? 네. 정원의 실신. 어떤, 뭐, 어떤 게 있어요? 진짜 정우양을 삐진 위험한 발언 나올 것 같아요. 말할습 네, 나로. 날 찾아가서 얘기 들어볼요날 잡고 오야 되는데. 아 입이 열어줬? 어. 소시켜야 했다 소시 소식. 소시해야 했다 소시 뭔지 알아요? 소처럼 먹는다고 소시 소처럼 먹을 소처럼 먹을 상대가 배웠잖아 아, 소시케가다 호시. 호시케가 호시. 와. 썸가는소소먹소거어라 어, 대장. 삼요 본가스 소스에 먹는 사람, 고가스. 케찹에 먹는 사람 케찹이요 케찹 먹어야지 아이는 영양고 드시면 됩니다 키나와 음식은 어때요? 음식이요? 네. 맛있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어 스키나와 소고기가 제일, 고가스. 제일 고가스 고가스 고가스 고가스 맛있어 민호사는 본카스가 본카스 맛있어 본가스는 누가 돈까스 소스에 뭐 먹어, 케첩을 먹어야지. 식단은 어때요? 맛있나요? 어,네 맛있어요. 그동안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 이거요, 네. 카레. 재현 네. 선수는 뭐가 제일 맛있어요? 저거, 안동. 아시도 가지마. 고등학교 때 마친 거예요. 아, 진짜 포크도 나와, 진짜. 그동안 먹은 것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다코라이스요 포크도 음. 나와, 음. 맛집. 음. 음. 음. 추천 맛집. 샤브샤브 맛있는데. 별빛이 내린다.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음. 고기보다 돼지고기가 더맛있다 음. 음. 한국인은 김치죠. 김치. 죠 김치 죠 Sure. Sure. s 가 r e Sure. s u r 요 맛있어! e Sure. Sure. Sure. Sure. Sure. Sure. Sure. Sure. s u 이건찍 이건 찍지 말고. 에이, 이건 이거는 왜요? 야채만, 야채만 먹으니까. 그준이무서 네. 아, 카메라 좀워 줄래? 우동 좀것게 날씨 많이 웃죠 바람 많이 불어지고피부 많이 아, 타셨어요? 네. 많이 아, 그러니까, 춘데레 춘데레는 춘데레가 그거 아니야? 아, 보다 쥐막다 무뚝뚝하게 잘 챙겨주는. 보다 쥐었다. 잘안 챙겨주는데. 아이 대신 공기를 좀아 줘야 고고배그 또한 시즌 목표나 가고 있으세요? 목표요? 한 번도 안 아프고 이제 일본에 계속. <목소리> 야 맞아 추운데 더운 날더 많아요. 어제는 또 더웠어요. 저희 처음에 왔을 때 어제 같은 날씨 계속 그랬어요. 계속 따뜻하다가 최근에 좀 추워지고. 어제. <목소리> 맛집이 있다요 맛집이요? 이가인집 우동 드실거면 저기 문비치 옆에 파란색 간판이 있어요 그 우동이 맛있고 돈, 돈이 좀 있다 그럼 이제 잼스테이크 가는거 그 예약해야 되는거 진짜? 어? 어, 뭔가 이번에는 좀 오래 있어도 지루하지가 음. 않았어 와그 예전엔 한국 막 가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은 해야 될게 많다 보니까 좀큰 중이었어. 그냥 끄덕여. <웃음>